일단은 지금 멀티캠 편집하는 것을 간단히 보여드리려고 이 공간에다가 카메라를 한 세대 정도 배치를 했는데요. 어, 사진으로도 보여드리겠지만 여기에 제 얼굴을 찍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그 고프로 하나를 놨고요. 액션캠을 하나 놨고 그리고 저기가 메인 카메라예요. 그냥 d s l r 에 동영상 모드로 지금 촬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포커스는 제가 지금 <웃음>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셀프로 어, 지원차 잡도록 오토, 오토포커스를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는 제 휴대폰을 동영상 모드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원래라면 어, 다 그죠? 피디들이 있어야 돼요 피디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하면 저기서 이제 촬영 시점을 맞춰 가지고 이제 찍어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혼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얘 키고 얘 키고 얘 키고 막 그렇게 켰어요 그러면 이제 동영상의 이제 키는 순서가 다 틀리잖아요 하지만 제가 하고 있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는 말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화를 찍을 때라든지 아니면 그무한도전 같이 카메라를 굉장히 많이 쓰는 그런 방송물에서는 이제 슬레이트를 친다 혹은 박수 친다 하죠 그럼 이 소리 가지고 영상의 편집 시점을 딱 잡아 주는 겁니다 어뭐 이런 것도 한번 해볼 거고요 어쨌든 지금 뭐 카메라가 막 돌아가고 있는데 아 어, 그리고 또 재밌는 거 하나는 제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액션캠이 와이파이가 연동이 돼서 이렇게 G화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요걸 보고 이제 제 휴대폰을 보면서 또 다른 휴대폰을 보면서 제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를 조금 볼수 있는 거고요. 그리고 저기 있는 저 DSLR도 요즘 보면 어 HDMI 미니 단자를 해서 모니터에 연결을 할수 있어요. 그럼 그 모니터를 마치 프롬프트처럼 띄워놓고 내가 내 얼굴을 보면서 이제 잘하고 있구나 뭐 이런 것도 볼수 있는 거고요. 뭐 그렇게 모니터링을 하면서 촬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. 자 오늘은 촬영을 뭘할 거냐 하면 어, 지금 제가 제주도에서 좀 오래 살다 왔어요 주택에 한 거의 한 10년 가까이 8년 가까이를 주택에 살았거든요 원래는 저도 아파트에 계속 살았는데 어, 어릴 어 때는 모르다가 이제 주택에 한 8년을 살고 보니까 그 다시 아파트로 오게 됐어요 근데 굉장히 건조해요 아파트가 그래서 이제 여름이 싹 지나고 가을이 되니까 목이 이제 제가 원래부터 기관지가 좀안 좋은데 원래 그리고 말을 좀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목이 아프기 시작합니다. 아침에 막 깨고 일어나면 죽을 것 같아요. 목이 부서질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막 검색을 해봤죠. 검색하고 목, 목에 좋은 캔디 뭐 이런 거다 찾아봤는데 음뭐 방법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은 이런 걸안 사봤습니다. 이거 상품 선전은 아니에요. 나중에 모자이크 처리는 굳이 귀찮아서 안 하겠지만 자 이런 식으로 자, 여기도 보이고 저기도 보이고 여기도 보이죠. 자이 이런 거를 먹었어요 캔디 캔디 그냥 응. 어느 나라 제품인지 모르겠구요 공동구매가 떠서 제가 이런 걸 사서 먹습니다 네, 촬영 중이니까 아 제가 이렇게 먹는 것만 보여드리고 이거는 나중에 또 먹을게요 버리면 안 되니까 자 혼자서 원면 쇼라고 있습니다 뭐 이런 캔디를 먹었는데 이게 결국은 이제 당분이 많고 하다 보니까 살도 좀찔것 같고 해서 얘는 빼놓구요 제가 자, 몸에 좋은 식품을 하나 샀습니다 지금 아마 카메라 가릴거고 다 가릴건데 상관없어요 뭐 이쪽 화면은 나중에 안쓰면 되니까 일단은 뭐 자연 보물이라는 데서 뭔가 를 하나 샀습니다 방금 도착했어요 진짜 택배 아저씨가 방금 주고 갔어요 자 개봉을 자해서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짜잔 짜잔 짜잔 어, 이런 건안 지켰는데, 왔네요 자, 어쨌든, 자, 박스는 버리고, 자, 지금 여기 보니까, 요거는 그냥 뭐 크런치 같은 건데요. 무슨 머루 크런치 같은 거예요. 이거는,